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발주처가 있습니다. 이 발주처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죠. 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를 원수급사업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명칭은 원수급사업장이나 실무에서는 원도급사업장이라고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도급사업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수급 사업장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는 하수급 사업장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급 사업장이 정식 명칭이나 실무에서 사용하는 하도급 사업장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 사업장이 해야할 업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게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현장 개시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원도급 사업장은 해당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도급 지위에서 하도급과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하도급사 현장 관리번호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때 해야하는 신고가 바로 하수급인 명세신고 또는 사업주 승인신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수급이 명세신고나 사업주 승인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 현장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하도급 사업장은 현장관리번호로 근로복지공단의 일용근로자 근로내 용 확인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하도나 인력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제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 현장 관리번호로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든지 또는 제하도급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도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사에 노임대장을 제출하여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